한이 들려? 응? <웃음> 들려? 안 들려 <웃음> 시작해 알란 하늘 알란 알란 한하 알란 키우고 싶은 Han -han? 건 어, 아, 키우고 아, 싶은 아, 동물. 키. 이. 우. 우. 고. 어. 싶은. 담미. 동물. 공물. 어, 뭐야? 오빠. 어? 응. 음. 아머니, 키우고. 알라니. 아, 키우고. 키우고. 싶은. 집을. 동물. 공물. 어. 어. 알라니 집을 비우고 공부를 어! 뭐야? 아, 뭐야? 어! 몰라 <웃음> 어, 가시 있는! 몇 자야? 가시! 네 자! 네 자! 넉 자? 네 자! 동물! 뭐야? 동물? 어! 아! 고슴도치! 어! 새야 새새개어 한이가 한이가 읽은 있는 읽은 책새책책아 한이가 읽는 책 새가 들어가 새새새새새새어 아로한테 아로한테 읽은 읽을 읽은 읽은 책책 책 뭐야 참새 어! 음. 하지가 하지가 보는 보는 티비 티비 프로그램이 푸푸 그릇 로옷그그램 그림 프로그램 볼템 게임 게임 어 바둑 어 아이돌 아이돌 하니옷 아하이늘돌옷 <웃음> 아이돌 하늘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어! 어! 누구야? BTS! 어! 돌로! 돌! 공! 로! 공곳! 다.. 던져서! 던져! 건져 서! 위로 던져! 위! 위! 로! 로로던저 로. 책을 던져? 잡아 가방 어 예, 아이들이 아이들이 하는 하는 게임 게임 이 뭐야? 내자 아이들이 하는 게임 아이들이 하는 게임 숨바꼭질 아니 다른 거 어?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어. 시소, 시소 팔고 집에서 집에서 할수 있는 꼭꼭 숨어라. 아니 다른 우리 나라, 우리 우리 나라 살라, 나라, 나라,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통 전통 전통 놀이 놀이 <웃음> 내자 윷놀이 어? 윷놀이 윷놀이 말고 전통놀이 전통놀이 뭐가 있을까 돌로 해돌 돌. 돈? 돌로. 돌로. 아, 외로 공기. 아, 공기놀이. 공기 아이, 내자, 내자로. 공기잡기. 아니, 아니. 공기. <웃음> 내자로. 공기놀이. 어. 공기는. 나. 나. 나. 오늘. 오늘. 대. 나 조, 중학생 중학생 중중 중, 중학생 중학생 나! 나! 나! 돌업나나나돌돌업업 했어 했어 중학생 다음 중학생 다음 다음, 다음! 어 중학생 다음 손으로. 어, <웃음> 중, 하, 학생, 학생, 중, 중, 응? 어? 초, 중, 돈, 고, 오, 어? 아,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 학생, 뭐야? 뭐야 고등학교 학생 줄어서 내자로 네 내자로 네 고등학생 고등학생 맞아.